삼놀삼 하다가 뽀뽀하고 남자좀 도망이 사 그러니까 나도 오, 아니 왜? 95, 96, 97까지는 이해할걸? <웃음> 오늘의, 오늘 마태 괴롭힐 사람 나왔다 어? 마태 이제 아 어, 마태 너무 좋겠네요 괴롭힐 사람이 두 명이 됐어요 세명네명이돼요 네 <웃음> 아, 아. 오늘 뭐해요? 자 오늘은 네. 자 여러분 제가 말하지 마세요 저거 자 우리 욕설 하지 않게 하자. 아나 진짜 욕안 할거야. 맞아 욕이 너무 나, 많이 나온다데나 엄마한테 혼났어. 저 엄마한테 혼났어요. 어제 전화가지고 애가 왜 이렇게 입을 더, 입이 더럽냐면서 뭐 경박스럽다면서 해가지고 <목소리> 어머니 저 오늘 또욕안 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유진이의 본 모습이에요. 내추럴 <목소리> 본이죠. 네. 컨셉이에요. 컨셉 섞어있네. 야나 둘이서도 있 그러잖아. 그 이게 왜 이렇게 똑같이 생겼어? 야 벌써 나왔다, 벌써 나왔다. 나는 장원이랑 둘이 있어, 있어. 어. 이거 <웃음> 안 해요. 솔직히 나 믿어라니까 이거 안 하잖아. 나한테는 안 해. 그래. 나한테도 안 하긴 해. 잠 나한테는. 나한테는 왜 해? 그래. 나 주주한테도 잘안 해. 근데 나한테는 안 해. 어. 근데 약간 감탄사가 여기잖아. 나한테 하냐고. 아야그걸 봐. 모든 사람들한테 물어봐. 일단 그러니까 너 음. 매주 뭐 하고 살아요? 음. 오토바이 타고 다니죠. 아, 아 네. 맞다 네. 오토바이 인스타, 인스타 보니까 전국 팔도로다 다니시는 것 같더라고요. 음. 아, 어, 그렇게 보여요? 네 맨날 어 의상 올라오고 어제 놀러 가고. 네 아, 되게 행복해 보이시던데요? 네. 맞아요. 노래 새상님... 인스타는 행복한 모습만 보여주는 거잖아요. 아 아니, 그냥 세상이 그냥... 핑크빛이에요? 네 세상이 핑크빛이에요? 음. 음. 무지개빛인데요? 오더 아름답게 보인다. 당연하죠. 그래서 오토바이가 복귀했잖아요. 네 그런 기념으로 맞죠. 오토바이로 오토바이 자랑지. 오 오토바이. 토토 나온다 파파파래 <웃음> 바퀴벌레 이이 <웃음> 어? <바퀴벌레>. <웃음> 것까지 똥 쌌습니다 오요 어떻게 저래요? 오, <웃음> 아! <웃음> <뭐야>? 오! <웃음> 오! 오! 주준은 요즘 뭐고 있어요? 자, 방송하고 학교 가고 일하고 여기 와요. 아, 아, 가 <웃음> 주주는 오. 보니까 잘 시간이 없는 친구예요. 맞아요. 잘 자질 않아요. 아? 자긴 자? 저녁에 한 9시, 10시가 되면 잠이 들고요. 응. 새벽 1시에 일어나서 방송 준비 하고 2시에 방송을 켜요. 그러고 하루를 시작해요. 니 네, 빨리 죽겠다. 네, 그런다수명을 <웃음> 딴게 쓰고 있어. 진짜 빨리 오. 죽겠다. 근데 나는... 아니에요. <웃음> 엄마가 몰라. <웃음> 아, 아 빨리 죽고 싶어? <웃음> 아 건강을 챙기세요, 예? 네. 맞아요. 만병... 만병장... 무병 장수병 무병 장수. 무병 장수. 유병 장수? 유병 장수. 네. 그렇죠. 우리 장수요. 건강하게 살아야죠. 백까지 음. 리플라이. 재밌게 <웃음> <되게> 빵 게임 <웃음> 하자. 에 <웃음> 너무, <웃음> 너무 <웃음> 좋은데? 옆에서 내기 하자. 내기하자. 이건 진짜 애기다 가면은 니성신나 네 거지? 임시제니애 음. 네 이름 중에 한명 분명 임내기일거야요나애안낼거 <웃음> 두명째로 두명은 이제 임 룰렛 <웃음> 어? 어? 애기 이름 지어 주기 할래요? <웃음> 임 룰렛과 임 내기 나애안 낳을 거요 결혼만 하자 애안낳고 이병? 아니 결혼만 하자고요 띵크족 음. 띵크족 어 띵크족 음. 뜨지 뭐예요? 무슨 뜻은 머리 줄지말이에요 모르죠 그래요? 어떡해요 나 이런거 줘도 본모하 아니야? 히딩크 <웃음> <웃음> 아, 그런거 아니에요? 히이 <웃음> 딩크 그런거 아니에요 어, 너 축구, 축구 어. 히딩크는 아는구나 히딩크 감독님은 알죠 오. 그래서 히딩크 아니에요? 히딩크 감독님이 애가 없던거 아니에요? 잠깐만 너무 자연스럽게 침투하시는 거 아니에요? 더블 인컴, 더블 인컴 no 노 키즈. 아, 나는 히딩크 감독님이 애가 없어서 딩크족인 줄 알았어. 진심이야? 어, 나 진심. <웃음> 죄송해요, 아. 엄마. 더블 인컴이 뭐야? 둘이서 벌고, 아. 애낸 없고. 아, 더블 어. 인컴. 아, 아 대박. 와우 오, 아니 오늘 뭐예요 토가썸나적게 뭐예요 또 연예가? 오늘은 이제 연예인은 사실 소재가 다 떨어졌어요. 아, 이제는 대학으로 가야하지 않나. 아 대학생활. 그래서 오늘은 대학생활에 대한 다 대학생. 아. 다 대학 한명 대졸 있죠 대졸? 한명 졸업. 와 네. 대학교 4학년 응. 졸업 3학년. 5학년. 5학년인데요? <웃음> 5학년. <웃음> 5학년. 5학년. 네. 저4 4학년. 4학년. 네. 와. 요중텐데요제 <웃음> <웃음> 학교 도 물어보는 곳이에요 형예 여기, 네, 아, 여기 나와있잖아요 아 근데 <웃음> 시청자분께서 저보고 들어가라고 이렇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웃음> 그니까 그만 그러니까. 나오라고 <웃음> 네, 근데 나오셨네요 아뭐 어떻게 제가 또뻔뻔하네요 <웃음> <웃음> 그래서 그걸 왜 물어보시는 거지 이걸? 아. 모두 다 대학생활 해놨다. 아, 그죠 그죠. 대학생활 저 어? 진짜 알차겠습니다. 5년째거든요. <웃음> 심지어 5 1도 아니고 5 2. <웃음> 진짜? 아 제가 5 1학년 때 시험 을못 봤어. 아, 그래서, 그래서 내가 그 중앙대 다니는 친구가 누나 오늘 오늘 누나네 학교 시험이던데라고 연락이 와가지고 어볼 리가 없데? <웃음> 그러더라고. <그냥 못 웃음> 중앙대 다니는 친구? 가 <웃음> 심지어 대학교 달라. 네. <웃음> 심각하다 너 진짜로. 제가 엄마. 엄마한테 비밀인데 들켰어요. 죄송해요. 이미 들킨 거? 너 머리에 <웃음>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요. 왜수방년이라고 하죠? 그게 아니라요. 저는 대학교에 뜻이 없어요. 아,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자퇴해요. 근데 너무 아깝지않 등록금이. 그럼 아깝죠. 원래 어. 대학교는 졸업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아, 1학년. 아. 1학년 때 자퇴했을 거야. 근데 난 지금 5학년이니까 자퇴하기가 아깝잖아. 여태까지 낸등록금만아니라 그죠, 그죠, 죠한 3천만, 4천네 저. 당연하죠 하나, 하나, 하나, 록나 하나, 하나, 하나, 만원으로하고 있어요. 나 하나, 나 하나, 하나, 나나 하나, 하나, 하나, 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어, 연극학과에 무대 전공도 있고, 연출 전공도 있고 그거 하나 찍혀봐도 돼요? 똑백? 독백? 똑백이요? <웃음> 그, 그곳에서 그 너무 떨어져 있어요 지금 거의 지금 예능, 예능으로 예능 거의 그때 예능인이요 예능인이에요, <웃음> 예능인이에요? 네. 전문 예능인 따로 네, 학교 가니까 예능 전공도 있더라 아, 아 그래요? 진짜? 깜짝 놀랐어 뭐, 뭐 배우죠? 한번 배우고 싶다 거기서 레크레이션 같은 거 배우고 아 진짜? 아, 아 진짜? <웃음> 그래서 뭐 어, 뭐야 대학교 생활 때? 어, 오늘의 챕터는 이제 네. 3월부터 2월까지 딱 신입 그래. 들어가서 1개월마다 아. 팁이 있다면 아 1개월마다 아. 팁? 네, 3월의 팁, 4월의팁 요렇게 하죠 아 오케이 오케이 너무 뭐... 옛날인데요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뭐... 나? 근데 기억 안 나? 왜이다 나, 나? 나도 다나 나도, 나도 다나 다다 아. 너무 살회생 많이 아 아니 나. 여기서 얘기하잖아? 그럼 바로 공감되나고 아 그래? 아 인정 응. 인정 솔직히 다 공감할 때 1학년? 1학년 기준이에요? 그렇죠 아무래도 음. 대학생 4학년한테 대학생한테 팁을 주는 건또좀 아니잖아요 아 그렇네 지도 않아 보지도, 어, 않아. 보지도, <웃음> 않아. 보지도 <웃음> 않아 보지도 않아 저는 7년 전이에요 나 1호 이러니까나 6년 전 만난 와. 일월에 ä... 뭐 있어? 새 세터. 세터를 어. 해요. 세터? 일월에. 어, 어 근데 그 전에 좋아. 단톡방 먼저 만들어서 친해지지 않아요? 그렇죠. 느낌. 친해지고 그 단톡방에 한 100명 있잖아요. 음. 맞아 맞아. 세 명은 그러면 그거였구나 수시였구나? 나 정시. 어, 나 수시. 수시. 난 정시. 수시. 수시. 수시면 일월 나 낫사제. Okay. 아아 진짜. 네. 저는 그 정시로 가가지고 저는 그걸. 그 단톡방이 없었어. 그 페이스북에 어. 무슨 무슨 대학 1억 일억 갖고 어, 모여야 하 거기 끊어나요. 이제 오픈 음. 채팅방을 만들어줘서 거기서 들어가는 거야. 살짝. 맞아. 어, 난 그거 안했어아 안 했어. 근데 정 씨도 몇개 들어와. 모이잖아요. 나 음. 하루. 네. 그술 먹잖아요. 네. 기억 나요? 아 그렇죠 그렇죠. 기 나죠. 기 나죠. 저는 술안 마셨어요 그뭐 있어요? 난술 마셨는데. 저는 그냥 안 했어요. 너, 뭐. 너 친구는 있어? 없었어 그때까지. 지금은? 지금 한명 있어. 지금 여자가 많죠. 솔직히 CC 해봤다 안 해봤다 안 해봤잖아 왜안 해봤어? 우리 CC 했잖아 어? 뭘리왜 우리 뭐? 선배랑 하지않았어뭔 소리야? 나나 누구랑 하는 거지? 아 고등학교 선배였나? 아뭔 소리야? <웃음> <웃음> 연애 걸렸으면 우리 바로 그 태학이었어. 아, 그래. CC <웃음> 어. 안 해봤어? CC 안, 해봤어? 안 해봤어요. 이번에 가서 해봐 한 번. 아 이번에 갔어? 이제 해봐해겠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재밌어? 아, 진짜요? 못 응. 해봤어? 많이 해봤지. 좋았다 오. 얘랑 난못 해봤어. 여대라서. 너는 너는 해봤어? 우리도 해봤지. 아 진짜? 재밌지? 노잼이야네 네. 아니 아니 그냥 헤어지는 게안 좋지? 아나 어, 같은 거였어 아, 이건 잘못 선택이에요 어, 진짜 미친 짓이에요 아 네. 아니, 같은 과를 시시하면 안 돼요? 힘들어요 어. 아, 선배라도? 아 진짜? 그리고 나는 졸업하는 선배랑 어. 했었는데 음. 그냥 음. 마주치는 것부터 약간 노답이고요. 그래도 그치, 그치. 교수님들을 사이에서 얘기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아, 1학년들들은 아무래도 나이가 어리잖아요. 음. 고등학교 막다 졸업한 음. 애들이라 쟤네 뭐 했네 안 했네 아. 뭐 했네 안 했네 이런 유치한 친구들이 너무 너무 많아가지고 아. 같은 과는 진짜 비추할게요. 다른 과는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아, 진짜 좀 다른 과를 하는 거예요. 응. 형은 어떤 과랑? 내가 응. <웃음> 옆에 미드 <웃음> 서포터였다. 미녀? 미녀. 미... 미... 아 미녀. 미녀 손붙트 학과. 아 미녀. 미녀. 미녀 손붙다 학과. 그럼뭐 국제통상학과. 어. 영어학과. 고어학과 오. 오. <웃음> 많이 사는데? 되게 많이 사셨네요. 그렇죠. 진짜 그리고... 열 손가락 발가락 다 잡는구나. 진짜 형은 인생을 두번산것 같아요. <웃음> 아니 어떻게 이거 많이 하면서 이렇게 일을 하지? 다다 그러니까. 되지. 원래 어, 야 원래 전자통에서 다해아 근데. 네 근데 여긴 진짜 많이 했구나. 그러니까. 어, 부럽다. 아전 근데 다 스쳐간 사람들이야 잘 기억 안 나. <웃음> 그럼 러 다시 일요일날 <1월> 돌아가지고. <웃음> 자 그래서 일요일날 이제 모티를 뭐, 하죠. 거기서 이제 술을 마시고. 응. 음. 저 그때 술 마셔가지고 옆에 있던 여자가 자꾸 앵겨가지고아 그때 말했던. 아 그때 말했던. <웃음> 아니 그건 또 다른 날이에요. 와. <웃음> <웃음> <웃음> 뭐야? <웃음> 아. 왜 이렇게,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그 형과 선배들이 벌써부터 앵기면 안 된다고 나보고 떨어내달 했거든. 형 <웃음> <웃음> <웃음> 앵기길래 좀. 받아줬단 말이야. 음. 그런 다음 날, 다음 날인가 다음 주인가 그 여자애 하는데 에리카 갔어. 다른 데 붙어가지고. 아 진짜, <웃음> 아, 진짜? 어? 그래? 그래서 학교 돌아오니까 없더라고. 어, 아 그런 또 그런 기간이구나. 네. 다른 데 붙는 또 이날 땅 아직 그래요. 음. 아, 아, 아 재밌네. 이월달에 하면 이제 OT 하죠. 입학식이랑 OT가 있는 아. 거 맞아요. 어. 입학식 대학교 가면 축제 같은 걸 해요. 맞아요. 음. 맞아, 맞아. 르잖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우리 학교도 진짜 많이 왔어요. 연애. 저는 AO. 어, AO? 아, e x i d 가 왔었어요. 아, EXID. 그리고 팔로알토팔로알토 어, <웃음> 학생이었어요? 저는 학회장까지 했어요. 어, 진짜? 저기도. 진짜 학회장 쓸데 없는데. 맞아. 아까리 맞아. <웃음> 고생 많이 했어요. <웃음> 교수 따까리 1학년 들어가잖아. 어. 학교장이 정말 큰 산처럼 음. 보인다말 음. 뭔지 알지? 음. 음. 학교장 여친 보면 은 걸려 잡으려고 <웃음>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나. 아 진짜? 맞아 진짜 하거든? 아 진짜. 사실 근데 3학년 되잖아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 형도 학교장에 했었어요? 전 총학생회였어요. 총학생회를 음. <웃음> 초학생? 3년 했어요. 와 대박이다. 음. 너는? 넌 학생회? 나는 과대 학생회아 진짜? 음. 미도는? 저 임원이에요. 아 진짜? 나난한 번도 안 했어. 학생이 진짜 별로 안 좋게 봐어나왜 학생 왜요? 재밌었는데? 재밌는데 파벌 응. 나뉜다 해. 아 진짜? 아 그러고 있었지 않냐? 제대로 안 다녀가지고 모르겠어요. 그리고 공감할 수가 없어요. 저 혼자 다녀가지고 인사들대방인거 같아. 나도 아, 안 했다니까? 이모는 했다? 또 했네요, 혼자 혼자 했는데 이모는 또 했네요. 마태가 파벌 있다고 한 음. 거는 마태는 학교가 커서 아마 대형과일 거예요. 음.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소속과라서한 학년에 40명이거든요. 음. 네. 어. 거기 안에서 파벌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어. 몇 명이야? 80명. 우리, 아. 우리 140명인데? 나랑 주이랑 비슷하네. 나도 한 30, 40명 됐어. 그래서 음. 딱히 그냥 학생의 애들끼리랑 학생의 아닌 애들 이렇게 나눠질 수 있는. 아 어, 맞아 그치, 그치. 맞아 맞아 맞아. 있지, 맞아, 맞아. 그게 있어 학생끼리는 웬만하면 잘 지내요. 음, 우리도 우리도 학생이 이건, 아닌 애들은 학생이 맨날 이렇게. 그건 그래 그건 맞아. 서로 할뜻 없. 맨날 욕 하고. 우리는 이렇게 뼈 빠지기 일해서 너네들 어, 간식 챙겨주고 이러는데 왜 요걸 하지? 막 아, 이러고 쓰레기 비겁고 어. 안 내도 되는데 무지마 돈이 엄청 많더라 그래 안 내도 돼몇 천만 원이 있어 그비그 비리 엄청 많잖아 우리 학교도 막 비리 엄청 많았어 음. 아 우린, 우리는 옛날에 비리가 음. 터졌어서 내가 음. 터지고 그 다음에 들어오니까 음. 우리가 들어왔을 때 그걸 이미 하고 있더라고 청문회에만 는 거야 일사라고 했죠. 제가 1,6학생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 1사 시즌에 뭔가 대학교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고생했던 게 그, 그때 서울권 전국 대학교에서 학생들리 연합해서 다들 장국 공배를 하고. 장 공배를 고 맞아, 맞아. 저 학부에서 하고. 맞아! 우리도 그 우리도 그렇어 우리도 그렇고. 우리도 그지 혹시 아, 명이에요? 아, 저희 학교가 미팅이 진짜 많이 들어오거든. 역시 그렇지. 여대면 많이 여대면 많이, 많이 들어와. 우리 용인대 막유도학과이런 애들. 아, 맞아. 어. 맞아, 맞아 이런 거 할까 이러는 애들이 맞아, 인기가 맞아, 많아가지고 맞아, 맨날 맞아, 이렇게 많아 가지고. 아, 나도 이렇게 했어. 었 MT 맨날 가고. 맞아, 네. 맞아. 술 놀라 꼬라 가지고 매번 상이고. <웃음> 아, 솔직히 상황이 다 애들 이제 친해져 가지고 이게 무리가 나면서 이제 거기서 뭐과시시한 사람들은 과시시를 응. 하던가 아니면 이제 미팅. 우리는 단독방 우리 과단독방 이렇게 있었는데 딱 누가 자, 상명대 다섯 명. 나, 나, 나. 끝. 마감 이렇게 그럼. 해가지고 이제 장소만 만들고 해서 음. 저도 한 미팅 그때 한네번 정도 가서 아 사겼어 진짜 사줬어? 우리는 고려대는 가까워가지고 고대랑 진짜 많이 했거든. 고대랑 사겼지. 이거 어디지? 아네 동덕여대. 어, 동동여대 숙명여대 음. 덕성이랑 동동. 맨날 했던 둘이 동덕. 동덕이 고려대 바로 옆에. 근데 우리 그뭘로 그 간다고 하지 않았어요? 맞다. 월면안다고는 <웃음> 그러니까 아니야. 맞아. 사월은 어, 3월 그래서 맞아? 솔직히 모두가 아, 정신이 없어. 아 그리고 음. 중요한 게 있는데요. 보통 2월에 숙제 딱 하잖아요. 어. 처음 앉는 자리가 제일 중요. 왜? 아 인정, 아, 인정, 인정. 그 인정. 인정. 테이블에 네, 여덟 명 아. 있잖아. 개애들이랑 계속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다른 애네 계속 계속 같이 가.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지? 맞아, 아 공감한다, 공감한다. 맞아. 맞아, 그래서 내가 인사가 되고 싶다. 그럼 인사처럼 생긴 애 테이블에 미쳐가야 돼요. 맞아, 맞아. <웃음> 인정. 나 공부하고 싶다. 공부하는 애들처럼 보내가야 이 돼요. 저도 그 잘못 걸렸었어요, 실제로. 아 진짜? 잘못 걸려가지고. 그리고 한 명은 또라이고 한 명은 어, 엄청 친해졌는데 심지어 반수한다고 떠났어. 그래서 난 왕따가 된 거야. 진짜 <웃음> <웃음> 없어. 나는 나는 이거 나는 실제로 갑자기 반수한다고 해서 그랬는데 나 반수한 다고한기가 있는 거 같아. 나는 거 친해졌는데 되게 신비주의인이었어. 근데 내가 걔한테 울먹이면서 <웃음> 남자였거든. 난너 때문에 이 학교 다 나오는데. 와. <웃음> 그래서 잡았잖아. 그래서 지금 유일하게 친한 학. 학교. 아 진짜? 어, 어. 나도, 나도 주변에 <웃음> 반선 사는 진짜 많았어 왜냐면 음. 우리 교가인 그, 서울인데 뭐라고 해야 되지? 이 서자떼? 왜? 이런 포진이 나가지고 다들 보면 오고 싶어서 온들이 아니야 음. 음. 그리고 이제 거기서부터 출티의 그 맛을 배웠습니다. 벌써부터. <웃음> 야, 먹고? 이제 출티 안된 다음에. 잘. 진짜로? 이제 막그폰으로 찍는 다음에. 어. 맞아, 나는 폰으로 찍었어. 난 그래. 몰라. 아니, 그, 그러니까 나도, 아니, 나도 그렇게 했어.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칠판에 가면은 앞에 선생님이 무슨 클래스 이제 몇 번을 하라 그래. 그럼 그 번호하고 싶다. 중쪽? 아, 잠시만요. <웃음> 3월에 꿀팁이 출튀예요. <출티에요. 웃음> 아니. 아니, 출튀 재밌어요. 여러분. 와서 오세요. 맞아. 아니, 이런 거야. 아니, 이런 거 너무 힘들잖아. 막 삶이. 그러면은 출튀하고 밑에서 밥 먹고 다시 올라오는 거지. 아, 다시 와. 아, 그러니까 아, 3월에 아, 꿀팁 여러분. <웃음> 인생 남은 것 중에 오늘이 제일 젊어요. 제일 젊은 날을 즐기셔야 되니까 아니겠습니까? 예? 2021년에 법은 다시 오지 않는다고요. 오 대박. 아, 대박! 그러면 5-2학기를 저처럼 할수 있어요. <웃음> 아 근데 요즘엔또 비대면이니까 출퇴를 못하는 거 아니야? 아 그러네. 아, 그러네. 그래서 그, 요즘 동아리 활동을 되게 많이 하던데? 음, 음. 만나서 어, 만나, 어, 만나고 싶어서. 아, 요즘 음. 동아리 활동. <웃음> 동아리, 맞아. 3월에 동아리 다 들어가잖아요. 맞아. 맞아. 한 동아리 두 개에 들어갔어아 진짜 뭐 뭐예요? 여행동아리랑 사진동아리. 오다 여행동아리 이름이 호스텔이 유소스테. So <웃음> 아 미친. 나 왜, 왜. 거기 안 들어갔어. 아 야, 왜? 왜? 나 야, 안 야, 거기 들어갔잖아. 약간 만나지 않았어. 아 진짜. 핑거다. 진짜, 진짜. 어. 아 나빠. 아, 아, 아, 많이 많이 들어갔어. 거기가 거기가 약간 좀아 저기 좀 남자 많은 것 같은데. 미친 미친 동아리며가 진짜. 전 아이색이랑 다른 데 들어갔어. 아이색? 아이색 이요 아이색이랑 호우에랑. 호우에. 호우에 알죠? 호우에가 그 남성 비율이 좀 많다고 해가지고 들어갔어. 무슨 무슨 동아리인데 거기? 봉사 동아리인데 봉사 가아니라 그냥 술 처먹고 춤 추는 거야.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나 심지어 나 한번도 못하고 나감. 저는 이제 운동하는 연합동아리. 그래서 사셨어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었어요. 학교가 다있었 다했지! 학교 죠아 진짜? 그러려고 아, 들어가는 아, 거예요. 아, 여러분! 진, 진짜 많이 사겨! 아니 근데 대학교 가면 연은 해야지! 안할수다 그러면... 해. 어. 안할 수가 없어. 어. <웃음> 안 하면 <웃음> 진짜 <연애는> 고자야. <웃음> 근데 고자야. <웃음> 조금부터... 조금부터 고자야. 고자. 아니 제 <웃음> 친구들 다못 써렸거든요. 내 응. 친구가 다 사기. 아 진짜? 진짜? 나 비둘기도 사귀었는데? 그래! 진짜 내가 어, 걔는 진짜 평생 선봐야겠다 생각하는 애가 있었거든? 어. 걔도 사귀더라고. 음. 아그 친구 왜 비둘기에요? 어. 닮아맞지고아 <웃음> <말마가지고. 웃음> <웃음> 그래서 여러분. 네. 지금까지 3월에 TV. 실제해라. 아, <웃음> 동아리에서 연애해야 한다. 이거요? 동아리 다 들어가세요. 동아리 들어가는 거 좋아요. 아니 근데 진짜로 할게 말할 게 없어요. 왜냐면 응. 새내, 새내기 때 돌아야 돼. 맞아. 2학년 사는데 되잖아요? 과제에 갈려. 응. 그냥 그냥. 네, 갈려요. 동아리 재밌는 게 소스타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150개 학교 다 돌거든요. 그래서 <웃음> 어, MT 가잖아요. <웃음> 그러면은 <웃음> 학교 <웃음> 150개서 에 그, 굽튀려가지고 숨막 숨막히 모여가지고 한 100명씩 넘. <웃음> 어. <너무. 웃음> 근데 거기서도 약간 학교마다 그런 기기 있지 않냐? 있죠. 어기 있어. 막 자기네들 자기네들 학교가 제일 잘 놉나. <웃음> 막 이런 거 보여주고 <웃음> 싶어하고. <그러>, 그리고 <웃음> 거기서 뭘 느끼시냐면요. 학교마다 술 게임 다다르요아 맞아. 아 진짜. 너무 신기했어. 왜다 다르지? 어술 게임. 너무 신기했더라. 진짜 술 게임만 가지고 또 배운다고 개쳐먹고 <웃음> 토하고 <웃음> 술 그걸 있어요? 저 술버릇 싫어요. 저 토하는 건데요, 그냥 술버릇. 토요. 네. 술버이 있어요? 예 네, 오는 것 같아요. 아 유명하죠 네. 아, 유명하죠. 아 저희가 많이 봤죠. 아 네. 자 여러분 그러면 3월의 팁 정리하자면 네. 술 먹고 토해라 뭐 출트 동아리에서 연애 이 끝인가요? 네, 네 요약. 요약 가능하면 요약. 많이 놀아라. 아 오케이 이게 진짜 좋은 말이다. 그 동아리는 진짜 들어가면 좋은 것 같아요. 어, 동아리 들어가 들어가라. 음, 저는 지금 이 얘기 들어보니까 저 동아리를 왜못 들어가게 했는지 참 아쉽네요 진짜로. 재밌어요. 음. 사진 동아리도 연합 동아리 있었거든요. 제가 음. 대표였어요.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4월에 MT 가잖아. 아, MT 가죠4월에꽈 아, MT 부터. 꽈 엠티, 아, 어. 꽈, 꽈, 꽈 MT. 어, 난, 그, 난 그때부터 처음으로 MT였어 내가. 어, 꽈 어, MT. 근데 어. 이미 동아리 다3월다 갔다 고 그니까 다, 다, 그러니까, 아, 다 그러니까. 그래서 친했구나. 어. 동아리가 먼저 가고. 난꽈 어. MT. 난 진짜 MT 가면서 사람이 그렇게 술다 쳐먹을 수있구나 생각했어요. 진짜. 난난제 누워서 토한 사람 누웠어요. 어 진짜? 누워서 토는 어, 아, 기본이야. 진짜? 난 동아리 애들 가가지고 학교에서 주점 여는 거 알죠? 아 진짜. 신촌에서. 알죠. 신촌 지하 1층에서 그. 아, 알죠 알죠. 아, 파플라이, 아, 파플라이. 파플라이. 파플라이. 아, 파플라이. 나 이거 여섯 여섯 글자 뭐 있는데 아 기억이 안 나네. 거기랑 아, 엄청, 아, 엄청 많거든요. 진짜 파플라이 국물이. 거기 가잖아요. 응. 그러면 이제 대학교 애들이 서빙하면서 주잖아요. 거기서 애들 존나 성. 반대로 동아리 애들. 갑자기 술 먹다가 싸우는 거야. 갑자기 싸우다 가고 그렇지 았어 그냥 취해가지고 토해가지고. 진짜 궁금해, 말 끊어서 미안한데 옷, 그 신촌 밑에서 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각자 그러니까, 앞에서 주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음. 그 술집을 빌려야 되잖아. 근데 음. 그 신촌에 그런 술집들이 많아. 그러니까 어. 그런 술집들은 어떻게 돼 있냐면 술집 음료 사는 거네? 간주처럼 이렇게 춤추는 곳도 있고 어. 테이블릭, 어. 어, 테이블도 있고 어.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서 주최하는 거야 어. 우리도 말의 애들이 뭐 우리가 계약을 해막 어. 맥주 얼마에 사고 뭐 얼마에 어. 사고 안주해서 팔아요 어. 그래서 그 시기에 4월 5월에 신촌에 가면 바닥에 그렇게 이렇게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웃음> 아, 아 그게 생긴 거야? 이렇게 몰랐어? 랐어 우와 나 진짜 몰랐어! 여기 보면 적혀 있어. 여기는, 예를 들어, 뭐, 숙명류대 무슨 과. 그거 따라가면, 그, 거기서 하고 있는 수정사. 와, 신세계다, 진짜. 어? 우리는 저희, 용인대 학교 얘기할게요. 용인대는. <웃음> <웃음> 용인대는, 아니, 용인대는, 용인대는 그냥 저희 학교 내에서예요. 학교 내에서 주점 그 만들어가지고, 그 무슨 학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축제잖아요. 출제 그죠아이 부럽다. 진짜 부럽다. 아, 아, 이런 거이 추억이 많지. 그래가지고 아, 맨날 술 취하다 술 게임 존나 하나 같이 해가지고 여자애랑 같이 놀러 가고 아. 축구할 땐뭐 음, 먹을래? 막 삼동사람 하다가 뽀뽀하고. 아. 아 맞아, 맞아. 맞아. 대학교에서. 아니야. 동화 동화는 십 강이에. 동아리는 그때 가능해. 너 이제 불건전하구나. 맞아요. 아니 그때 아니면 언제 그렇게 놀겠어요? 맞아요. 음.. 그래서 그러면 4월 달은 그런 그런 광란의 시기가 지나가고. 우제뭐 음, 뭐 시험 봐야죠. 4월 시험 봐야지. 시 그리고 시험. 근데 일 학년 때 시험 중요한가요? 아, 그래도 망치면 좋대요. 보통 아. 1학년 때 교양 수업을 들어요. 어, 맞아 맞아 맞아 필수, 맞아, 필수. 맞아. 교양 맞아, 맞아. 필수를 듣기 때문에 그 학점은 중요합니다. 맞아. 응, 응. 그리고 영어를 맞아. 꼭 배우잖아요. 맞아 맞아 맞아. 근데 그거 솔직히. 돈나 싫었어. 영어랑. 아니 맞아. 중학교, 중학교 영어를 알아채네. 맞아 맞아 맞아. 막, 그걸, 맞아, 맞아. 그걸, 맞아. 맞아. 그걸 맞아. 그거 알아채시만. 왜 그걸 배우냐고. 그니까. 근데 그거를뒤 맞는 사람이 없어. 아 이거는 무시할 수도 있어. <웃음> 아, 근데... 아니 그런 이유 보통 보통 왜 그렇냐면 그게 무조건 수업이 9 시예요. 아 맞아. 그래서 안 출석, 가는 거예요. 맞아. 맞아. 그래서 맞아, 안 맞아. 가서 그거. 맞아. 출석 점수를 다 깎아. 맞아. 맞 그거랑 이제 뭐 토론하는거나 글쓰기. 맞아 이런 맞아 맞아. 있어. 교양으로. 음. 음... 아, 그래. 우린 교양으로 운동. 우린 그런 거 있었는데 댄스 스포츠. 어디다 이거. 아, 아, 맞아. 우리가 아무거나 짜가야 돼. 골프. 어머. 골프, 볼링, 타스쿠, 승마 이런 거다할수 있어. 일 학점짜리. 음. 불사먹점 디너클래. 아, 이제. 아니, 아야 아, 근데 아니야. 우리도 아니야. 사막점이었는데, 대신, 우린 그거 있어요. 운동 같은 거는 <웃음> 세 번까지밖에 못듣게 어,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어... 인강이야. 인강도 있잖아. 어... 인강도 사막점 처리돼가지고 맞아, 응. 맞아. 넌 우리 영수 <웃음> 우리도 왜? 존나 <좀> 왔어요. <웃음> <웃음> 아, 존나 아, <너무> 왔어요. <웃음> 지금 혼자 5 분째 반지만 보고 있었어. 아 근데 지금은 미도가 제일, 제일 있어요. 맞아. 옛날 옛날이 아니 싸지. 아니 우리는 나는 아, 민망해가지고. 아, 나는 추억이 한 모금도 없어요. 음, 아예. 공부 를 열심히 했어요? 공부도 안 했죠. 공부도 안 하고. 저는 제과를 사랑하지 않아가지고. 그래도 그래도 저값제값안사랑어요 아니 근데 그래도 <웃음> 당신의. 왜냐? 졸업했대네 우리 나못 됐어. 아, 됐어. 아, 아 심지어 지금 어. 휴학이야난 휴학이 년째야 저도 휴학했는데. 이제, 이제 복저 복학하죠, 이제. 아 나도 아, 해 언제 복학해요? 저 9월 달. 나도. 나도 아, 우리 아, 아, 아, 아! 아, 아, 우리끼리 주자주점놀자주자 아, 선생님, 선생님, 니주점 어때요? 비플주장그그 그그 시기 그시 끝나면 어그 그 시기, 시기, 시기, 시기 끝나면. 끝나면 아 진짜로 진짜 모든 대학생 우리 다 학생이 그거 해서 어. 잘할 수도 있어 어, 신촌에서야, 아, 신촌에서 요 신촌에서 저 해보고 싶어요 신촌에서 아니라, 여러분이 음식을 카메라 앞에서 파시려면 식품위생법에 걸리기 때문에 싹다 보건증 발급받아 오셔야 해요 보건증은 있어? 뭐그 어, 똥, 똥! 똥! 똥! 무서워나 보건증은 있는데? 그 네모난거? <웃음> 아 <아니>, 보건증 <웃음> 그거 검색하... 그래서 이제 그럼 5월이 마무리가 되고? 아니에요. 아니요. 축제 있잖아요. 5월 왜 축제로 넘어설려고 해요? 와나 축제 저... 때 진짜 네, 불태웠어 축제 때 네. 우리 학교에만 있지 않았어? 아 저기요, 아니 그게 아니라 니네들 추억 말고 그래서 5월, 4월에 팁이 뭔데요? 결론이 없잖아요. 요 4월은 놀았어요. 4월은 그냥 MTQ 가고. 어그고 놀면서 공부 그 대신, 어, 좀 하고. 대신 공부는 챙겨라. 어 그리고. 그 행사를 다 가야돼요 여러분들이 맞아요. 갈까 말까 시간 아깝다 라고 하잖아요 <웃음> 나이 먹으면 왜안 갔을까 그후 인정 가세요. 나 나처럼 맞아요. 지금 나처럼 2, 3, 학년 때는 안가도 되거든요? 맞아, 1학년 아니, 때는 가 2, 3학년 때는 못 가요? 어. 가기 존댓눈치 보이거든요 어, 근데 이세 명이 지금 약간 그 노른 초롱초롱하면서 과거에 대한 그 토크가 너무 부럽다 아니, 나, 나뭐 했는지 모르겠네 축제는 놀지 않았어? 아, 그 축제 때도 연습했어요 난 먼저 놨다 난 초받새 가서 아, 그렇겠다. 아 나는, 나는, 과학생이었는데, 그냥 서빙하고, 그, 응. 너 앞에서. 우리가, 동덕년대가 방송연예과랑 모델과가 유명하거든요? 맞아, 그렇지? 맞아, 맞아. 맞지, 맞아. 항상, 항상 무조건 진짜 큰 농구장에 방송연예과 모델과가 이렇게 있어. 그이 옆자리에 가지고 모든 과가 싸워요. 왜냐면 이렇게 입구에게들어오면 여기를 다 남자들이 다 가려고 하는데, 여기서 잡아서 여기 끌라고. 아. 아, 아 근데이 항상 컴퓨터과가 여기였어. 아 그러면은 우리가 못 가게 하려고 난 항상 여기서 춤을 췄어. 오, 아 <웃음> 언니들, 이 선배들이 님 계속 춤추라 해가지고 난 거기서 하루 종일 춤추고 <웃음> 그때 콘.. 그 술집마다 컨셉트적가지고 <웃음> <견차, 웃음> 어디 찰 아, 경찰, 아, 여경 아여기이 아, 있어? 아 체포해줄서 약간 이런 거야? 어. 경찰, 네이드, 아 설태 뭐 뭐, 시대 막 이런 거 있고 우린 그걸 딱그 당시에 핫했던 이슬톡톡해서 다들 핑크색 옷 입고 <웃음> 아 진짜! <웃음> <웃음> <웃음> 그리고 축제 때 국물 안주, 오뎅탕 <웃음> <어묵탕. 웃음> 아, <웃음> 아 이거 나간다! 아, 콘치즈! 아 이거 진짜! 콘치즈, 콘치즈, 콘치즈 여기에 쏘약까지 맞아, 소약 쏘약! 아소야 아, 진짜 개추워. 근데 이거... 존나 비싸겠다. 음,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근데 이제 맞아. 여러분들 대학교에서 술못파는거 알죠? 아알요 우리 시대만 됐잖아요. 맞아. 맞아. 그러면 잠깐만요. 대학생활 꿀팁이랑 무슨 상관없지? 꿀팁? 아니 이거 약간 조금 우리 추억회상하는 거 같지 않아요? 그니까. 그러면 이제 용, 용건만 용 빠르게 할게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듣고 있었어요. <웃음> 뭐금뭔 문제인지 겠어요 95, 96, 97까지는 이해할걸? 예예. 그 네. 이전은 이해할걸? 예. 아니 그전 사람들 이해하라고 음. 찍는거 아니지 않아요? <웃음> 그거 맞죠? 그건 맞죠? 근데 솔직히 새내기들은 <웃음> 그럼 이거밖에 없음 그냥 비대면 수업으로 열심히 인강 듣고 동아리 열심히 하고 음. 열심히 노세요 이밖에 없음 <웃음> 기다리세요 코로나는 <깨웠어>. 진짜 <웃음> 어 맞다 그만하자 이제 뭘 <웃음> <웃음> 뭐, 어떻게 해 <아니>, 근데 <웃음> 코로나 풀리면 다시 이렇게 돌아가지 않을까요? 맞아 맞아 맞아, <웃음> 맞아. 어젯밤 2학교다 그래. 어젯, 아, 학교 다니기 싫은데 <웃음> 근데 필렸으면 음. 좋겠는데 이게 학교 음. 다니기 싫어 음. 아니 근데 제가 학교 다니고 그 다음 시기에 축제를 했는데 어. 술은 안팔아도 다른건 다 팔아요 어. 음. 맞아 그래서 어. 밖에서 술을 사와서 먹어요 맞아요 맞아. 맞아. 술은 사오고 여기서는 안주 이런거 대학교 진짜. 축제도 한 번쯤은 씩 가보는걸 추천해요 진짜요? 후회하기 전에 응. 나 다른 학교도 갔어 나 공연 응. 보러 중앙대그 뭐지? 로쿠그레인가 걔네 그 AOMG 온다고 해서 보러 갔었어요 우리 <웃음> 학교는 연예인 보러 오는게 아니라 여대라서 오죠 성대. 맞아 맞아 그래서 여대축제는 나 여자가 없다 야, 어, 남자, 남자 정당하나 갔 맞아. 맞아. 맞아. 남자들한테 없어. 나왜못 갔지? 사실 6월부터는요. 다 개인 플레이 돼요. 맞아 맞아. 이제 알아서 다 깨지고요. 솔직히 벚꽃 보면 다 깨지고요. 가자. 어, 벚꽃은 다 깨지고 이제 알아서 이게 좀 <웃음> 파벌 어, 파벌이 나네요. 어. 파벌이 나니고 이제 거기서부터 <웃음> 이렇 <이제> 개인 <웃음> 진 6월이 그것도 있어요. 36구라는 게 있어요. 어허. 3월에 미팅해서 4월에 사귀고 5월에 헤어져서 6월에 다시 해요. 아 그리고 7월에 사귀고 8월에 헤어져서 9월에 다시 한다고. 36구에 미팅이 정말 많이 들어와요 와. 무는 들이네 진짜. 미팅 진짜 그래. 개 재밌는데. 나 미팅 진짜 개 좋아하는데. 나도 개 미팅 나 갈래? 가자. <웃음> <웃음> 우리 미팅도 해요 저희. 미팅 해가지고 소지품 한개 꺼내가지고.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더 뽑기. 어, 아, 아 진짜? 미도는 미팅 좋아해요? 해봤어야 알죠. 에이. 나, 나 어. 우리 과에 파트이 있는지도 몰랐어. 난, 그러면 안 불러. 해볼래? 그럼 허락 한 번만 구하고 해볼래? 내가 응. 잡아줄게. 진짜로 미팅 세명 잡아줄게. 삼대 삼. 3대3 진짜 잡아줄게. 뭐야? 우리는요? 너네? 너네 2대이 잡아줄게. 어? 너네 3대3 잡아줄게. 다 정훈이 아이 또아장난이야 그게... <웃음> 아, 아니 잠깐만! 빈왜 빼? <웃음> 아 맞다 빈 거! 빈 거? 지금 잠기 보다 취재해보자, 오 재밌겠다. 자그 6월까지 왔으니까 우리 7, 8월까지 해서 1학기 딱 마치고 영상 끝냅시다. 방학 때 방학 때 MT 가야지. 맞아 방학아맞때 MT가 있어? 공아리 학기. 공리학도 가야지. 중학생 MT 또 있어. 공아리가 타고. 진짜. 그냐 그런 게왜 있어? 바다 MT도 몰랐어. 그리고 학생들은 해외 해외 보 뭐라고요? 진짜요? 어이 만, 이 우리는 말. 그거 했는데 그 MT 해가지고 다른과 애들 어. 1 5섯 명에 우리과 애들 와 여덟 명 8명, 여덟 명 해서 같이 MT 가기. 연합 아, m 티 연합 아, m 티 어. 연합 m 티로 그래서 바다 개펄 이런데 가고 웨이크보드 같은 거 타러 가고. 대성리. 빠지. 어 맞아. 오. 그래서 오. 술도 이렇게 파트너 정해서 술 게임 같이 해가지고 내 걸리는 둘이 같이 먹어야 돼. 와. 술이 넘어서 거기도 있지 짰나? 아나 아. 아. 그게 움트가 아. 음, 음, 음, 아. 없었어요. 아, 아, 야 전혀 몰랐네. 와 이런 세상. <웃음> 난 너무 많이 해봤어 진짜. 나저 너무 많이 해봤어. 나왜 많이 해봤지? 어 근데 심지어 잘된 사람 근데 은근히 없다. 맞아. 나는. 생각보다 대학교 문화가 많죠. 진짜 반, 많다. 다시 다녀야 되나요? <웃음> 난 아무 것도 없어. 아니 나뭐 7월 8월 한다길래 그냥 뭐 방학 때 어떻게 보내라 뭐 이런 거인 줄 알았는데. 아 근데 우리가 진짜 인싸라서 이렇게 많은 게 아니고 나 진짜 딱 보통의 아이였어. 나도. 그럼 이렇게 뭐 하래요? 넌 보통이 아니야. 그러니까 <웃음> <웃음> 리도는 뭐 했는지 잠깐 들어볼까요? 첫 번째 눈에 안띄려고 숨어있기. 응. 아는면출 티는 많이 했어요. 응. 들어가 가지고 화장실 가 가고 이제 밥 먹고 들어오고 응. 이건 했어요. 이건 했어요. 응. 세 번째 기숙사 들어가서 빨래 하고 그거 응. 널고 응. 자고 일어나고. 아, 기숙사 얘기만 해도 환상하셨어 이거밖에 진짜, 진짜 기숙사요. 숙제는 안 했어 학교. 학교 숙제요? 아, 숙제요? 축제아 축제. 축제 했죠? 했는데 안 갔어요. 안 갔어? 저는. 즐기지는 않았어요. 응. 관심 연예인도 관심도 없아 그러네. 소문이 네. <웃음> 났었어요. 그럼 응. 그 MT 가면은 장기자랑 같은 거 하잖아요. 응, 응. 그렇죠. 누가 저한테 고백을 준비했다고. <웃음> 장기자랑으로? 네. 와. 해가지고. 그때 큰 소리로 죽여버리고 싶어 이랬거든요. 아 진짜 죽여버리고 싶어 너무 싫어. 난, 너, 내가 나 자퇴할 거야. 어. 자퇴야지 유쾌했는데 결국엔 그 친구가 이제 바로 군대로 가버렸고 아 그래, 그런 거 없었어. 없었어. 진짜 미친 놈이다. 아, 그러니까 구백으로 아, 아, 진짜... 혼내주네 진짜. 그, 어, 혼내 필요해. 진짜 혼내줄 혼난 당할 뻔. 어. 대학교 허투루 다니는. 그니까 우리 세 명이 너무. 그러니까 너무 인사가 너무 학교 를 열심히 다녔네. 아, 우리가 그러니까. 열심히 다니는 학력이나 다치면 열심히 다녔는데 왜 오다시야 끼? 대학생활을 열심히, 열심히 한 거지, 공부를 야, 열심히 한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대학생활 너무 잘했네. 아니 후회는 없겠다, 그지 후회는 좀 돼요. 왜? 남자좀더 많이 사겠고 그러니까 <웃음> 나도. 아니 진짜 너무 안 사겠어, 나좀 가렸어. 음. 야, 많이 사겠다. <웃음> 근데 이 사람들 사람 만날 때나 고양이 만나가지고 밥 주고, 나밥 주고 다니고 뭐 하고 고양이를 보살펴주고 교통사고 나는 애들이 땅에다 묻어주고아 음. 그래, 그러고 만나어 근데 이것도 에? 이제 없어진 문화 야, 자, 거의 그런... 없어진 문화죠 다 우리가 거의 한게 아니었냐? 그니까! 우리가 제일 즐기기 맞지, 쉬웠어 맞지, 맞지. 술도 팔수 있고 맞아. 주점도 하고 음... 동아리는 하는데 또 엠티 같은 거잘못 가니까 그러니까 음... 음... 세상에 어떻게 될런지 네. <웃음> <웃음> 알겠습니다 야, 여러분 네. 즐기세요 미도의 힘든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부르지 말아요 <웃음> 왜? 아니 너 공감과는 이야기를 해야 될거 아니야 나 진짜 안 싸웠단 말이야 지난주에 보고 나 공감 안 됐어 요이번에나 마태한테 실망이다 마태 나랑 비슷할 줄 알았어 <웃음> 진짜? 왜? 야! 왜실망마 <웃음> 했는데 제가 마태는... 제일 있어요? 어, 마태가 제일 응. 있어요? 어. 아니, 나는 왜냐면 내가 이태까지 성격 계속 그려왔어가지고 대학교 때 극복하고 싶었어 음... 음, 음 나는 극복하지 못한 거 같아. <웃음> 근데 넌 지금 인싸잖아, 슈퍼 인싸 그니까, 네가, <웃음> 네가 지금 인싸잖난 지금 배학사야 나도, 나 맞아 내가, 내가 왜 인싸야 인싸지 너가 제일 많이 돌아다녀 맞아 나는 방구서서 게임 밖에 안 할래? 나는 집안 그래? 안 그래? 편집밖에 안해 나도 게임, 안 게임 해. 밖에 안해방송밖에안해어 너랑 나랑 그래? 제일 많이 돌아다니긴 한 맞아 여기서 너랑 나 오토바이 없으면 안 돌아다닌다 있잖아 근데 우리는 오토바이도 없어서 못 돌아다녀 야차 있어도 안 돌아다닌다 여러분 대학생활 다 부질없어요 지금. 그러네, 그러네, 저렇게 되네 오늘 게추추이라도잘예이라게한예쁘들게한시면어어실지면자여실지지다게해습니다오케이 네. 네. 끝! 끝! 이